안녕하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1순위 청약이 있었고 그 경쟁률이 발표가 났던 어, 주례롯데캐슬 골드스마트에 대해서 조감도 분석을 오늘은 한번 해봐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주례롯데캐슬 골드스마트는 어, 주소 위치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여기 809번지 안에 재개발 주례 2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전체 9개 동 지하 2층에서 최고 37층 높이까지 들었습니다 어, 분양은 모집 공고가 9월 27일 날 어, 이렇게 어, 시작을 했고요 어, 그리고 입주는 2022년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 전체 분양 세대는 합은 998 세대입니다 여기 998 세대 인데 조합은 이145 세대 조합은 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일반 분양이 803 세대 1000 세대에서 두 세대가 빠지는 것 치고는 일반 분양이 꽤 많은 세대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구 타입이 어, 일반 분양이 25개죠. 여기 특별 공급을 빼고 난 1순위 청약이 16세대가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제법 꽤 높게 나와 있고요. 어, 먼저, 진도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했더니 27일날 이렇게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특공 접수가 있었고요. 어제 1순위 청약이 있었고, 저녁에 경쟁률 발표가 있었고, 그건 제 블로그에다가 경쟁률, 경쟁률이 8. 몇대 1이었어요. 그걸 올려놨던 게 있고요. 뭐 2순위 3순위 청약이야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날 그리고 정당 계약은 10월 2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을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 도대체 주례 롯데캐슬 골드 스마트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례 여기고요 2호선 주례여기고 어, 여기에 이제 길주각에 1동부터 9동까지가 길주각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어, 요 위쪽에 가장 최근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가 요 비교할 만한 단지가 그렇게 없어요 주변 인근에 요 위쪽에 아파트 하나 있고 같이 요쪽 편으로는 정말로 뭐 별게 없더라고요 어, 주례역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학교는 주감초등학교를 가거든요 중학교는 음, 주감중학교 여기 주감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지금 롯데캐슬에서 단독 시공을 했고요. 가까이에 이제 걸린으로는 가야홈플러스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동서고가로 있죠. 이동서고가로는 장기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아마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어 센텀에서 만드까지 지하대심차도가 생기고 어뭐 그러다 보니 사상에서 또저 해운대까지도 지하 이렇게 그 차도를 건설할 계획들이 있어서 아마 동서고가로는 철거될 그런 여지가 많지 싶습니다 이렇게 조감도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101동 입니다 101동부터 이렇게 쭉 107동까지 갔다가 NS가 이렇게 돼 있죠 정남은 요쪽입니다 요걸 쭉 길이대로 땡겨오면 요렇게 가 정남쪽이에요 방향이 그 얘는 남남동 정도에 가깝지 싶어요 84c 타입은 남남, 남남동에 남남 가까운 타입이 되겠고 어그 다음에 여기 84a 가 연녹색 인데 84a 는 이게 남남동 이니까 남서향이다 그죠 84a 는 남서향 요거는 남동향 남남동향 그 다음에 음, 요거는 동 방향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북동향인가요? 아닌데, 아우, 헷갈려. <웃음> 갑자기. <웃음> 엄마냐, 헷갈립니다. 나와, 이렇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그리고 84B 타입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남서향입니다. 그죠? 어, 84B 타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84B 타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면 조합원들이 여기 배기동을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전철이 아무래도 줄에 여기 이쪽에 있고요.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도 그렇게 가리는 게 없거든요. 요 라인도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아마 주변에 있는 요 주력 걸린들과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는 조합원들이, 어, 밑에 어린이집 바로 위층을 조합원들이 두층을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그두 분이 굉장히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되는데 멀리 이제 이쪽으로는 낙동강이 있겠죠. 그 낙동강 뷰가 보이는 이호실은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쪽으로 봐야 그게 보이는데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입지는 평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2 호라인들은 84c 타입의 2 호라인은 굉장히 간섭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요 옆라인에. 옆동의 간섭이 좀요 라인은 좀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84A 타입이 84A 타입은 여기 각이 90도 보다 더 벌어져 있죠 동간거리가 90도 보다 더 벌어져 있다 보니 이건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옆쪽 라인이 되겠죠 1조에도 그렇게 큰 방해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요만큼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또 뒤로 갔다가 다시 이 화면이 필요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아파트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은 입지로 보는가 그거 놓고 보면 첫번째는 먼저 조합은 분양가 일반 분양가든 조합은 분양가든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일수록 입지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 그 두번째는 재개발은 조합원이 주인이거든요. 조합원이 어디를 가장 많이 가져갔느냐가 또그 하나의 척도예요. 여기는 요 회색으로 된 것들이 전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 101동은 여기 보면 타입이 5구 타입이 두 라인 있고 7호 타입이 있는데 5구 타입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져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84A 타입은 요 위쪽에 고층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건 10, 20층 이상을 놓고 조합원들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요 101동은 조합원 숫자가 아까 185세대 정도인가 이게 다였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층 중에서 먼저 배정을 하겠죠 조합원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84B 타입이 아까 102동에 있었는데 여기도 요 고층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여기 A타입도 마찬가지고 101동 마찬가지고 102동 마찬가지고 1동이 가장 전철에 가깝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넘어가겠죠 음 여기 8 4 104동도 이렇게 꽤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요8 4 c 타입은 보면 떠문떠문 떠문 가져갔죠 그게 아까 이유인 적선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여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조건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요런 것들을 미리 피한 그런 그게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큰 그림 놓고 볼때 아, 조합원들한테는 84C 타입이 가장 인기가 없었구나. 그다음에 73 타입은 여기 뭐 거의 두 세대 가져간 게 답니다. 73 타입은 또 이런 걸 놓고 보면 항상 그 어느 단지든 어,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거는 59 타입이에요. 59 가장 작은 거. 임대가 아닌 분양 평형 중에 가장 작은 걸 선호를 합니다 작은 자금에서 굳이 뭐 전세자금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전세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매 역시도 둘이 신혼부부 때는 자금 작게 시작할 때는 5구부터 많이 시작을 하겠죠 어 5구를 찾던지 신혼부부들은 그 다음에 자녀가 한둘 있다 그러면 7,3은 어중간하게 좁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8,4를 찾는 거죠. 8,4를 찾는데 마바람이 치는 판상형인지 아닌지 아니면 배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그런 기준으로 또 따져보겠죠. 중간에 자칫 끼어가지고 치기 쉬운 게 이렇게 7,3 타입들이에요. 7,3,7,2,7,5 이런 타입이 중간에 끼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5,6,7,8 동은 그보다 아까 왼쪽에 있던 그런 동이었죠. 요 왼쪽에도 84C는 뭐, 안 가져갔네요. 그죠? 와, 싹 일반 분양입니다. 그 다음 84A가 요 고층에 18층 이상을 놓고 몇 세대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73타입은 요 고층에 한두 개를 가져갔네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108동에, 여기는 어린이집이에요. 여기는 경로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필로티가 아니고, 밑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라인의 가장 바닥층 분양가는 저렴하면서 맨 바닥층이니까 근데 마음껏 떼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 을 키우면서 조합원이 가져갔죠 굉장히 저는 이분들이 재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나중에 요런 수요는 또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어 중간한데 이런데 뭐 3, 4층, 4, 5층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나중에 거래할 때는. 분양가도 분명히 개입이 있거든요. 아 방향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84C는 남향이네요. 84C는 아까 남남동에 가깝다 했는데 거의 정남으로 이게 분류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84B는 남동향. 84A는 남서향. 이쪽에 보니까 A는 남서향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잠시만요. 어, 그리고 101동. 아까 그쪽은 84C 다 남향이고, 84B는 남서향. 84B 남서향. 잠시만요.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75를, 73을 뭘로 보는지가, 아, 남동향으로 보네요. 초롱소장 바보 아닙니까? 방향도 헷갈리고 한 자가. 그 다음에 이 109동은 임대동입니다. 그죠? 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를 한번 보시면, 아까 84C, 바닥층 한번 볼까요? 이게 몇 동이었죠? 100, 108동. 108동. 84. 84b 108동 3층 분양가 4억 1,500 입니다 4억 1,500 그죠 근데 층이 높은 데는 요 라인에 4억 3,700 4억 3,700에다가 어, 4억 1,500 인데 어, 한400 정도 갭이 나네요 그 위에 가격대하고는 그죠 어 생각보다는 크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4억 500인데 여기 다른데 뭐 4억 6백 이런 것보다는 얘를 오히려 더 비싸게 약간 책정이 돼 있네요. 3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여기 2층은 아까 똑같이 4억 1,500인데 여기는 4억 1,540이었죠. 근데 이거는 밑에 1층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백 이동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바짝 쓰고 살아야 되는데 가격은 4억 1,500, 2 0 0 0 가격이 같은데 2,3층이 거의 같은데 여기는 마음껏 뛰어도 되는 바닥층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 5구 타입 가장 보니까 최고가는 분양가가 3억 6,0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8,4A 타입은 4억 4,460. 한번 나눠볼까요? 4억 4,460 나누기 3 4평 기준 잡으면 평당 1,307만 6천원이네요. 평당. 음. 나중에 확장이랑 옵션이랑 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확장 옵션 다 더하면 제법 치겠습니다 그죠 생각보다는 어마무시 비싼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84B 가장 최고가는 4억 3730 아까 A가 4억 4460 이었죠 84C는 4억 3550 84A가 가장 고가네요 음. 아까 남향에 가까운 게 84c 였죠 84c 84c가 남향이지만 분양가가 최고가는 아니에요 84a가 가장 훨씬 더 비싼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구조를 한번 봐야죠 84c가 조합원들이 신청도 안했고 맞죠 분양가도 a 보다 최고가가 더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어, 여기가 현관이잖아요 현관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 늘 열고 살지는 않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그렇게 놓고 보면 이맞바람 치는 데가 있나요 주방 다 가렸습니다 현관 문 닫으면 가립니다 작은 방다 막혔습니다 여기 다 막혔습니다 통풍이 맞바람 치는 데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맞죠 조합원이안 가져갈 만하죠 그 다음 84A 타입 한번 볼까요 이거는 현관이 여기입니다. 현관에 딱들었으면 이쪽에 현관에 별도의 현관 창고가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현관 안에 이렇게 창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주방 창문을 열었어요. 거실 창 열었어요. 맞바람 확 치겠죠. 맞죠? 여기도 창문이 있네요. 이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문 열고 이문 열고 이문 열면 이거도 맞바람 치겠네요. 그죠? 맞죠? 여기도 작은 방 열고 창고 문을 열기는 그렇네요. 요렇게 두 군데가 맞바람이 치는 게 84A 타입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분양 면적은, 음, 114.0772. 34.54평입니다. 분양 면적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4B 타입. 84b 타입은 이거는 현관이 요쪽에 있네요 현관부터 찾아야죠 집 들어갈 현관 여기서 들어섭니다 현관 창고는 이거는 없는 거죠 현관 창고는 a 타입에 있는 현관 창고는 없나요 그렇죠 여기 들어서서 들어오면 이거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포베이 구조로 그리고 주방에 맞바람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것도 문 열면 맞바람 칩니다 구조 좋습니다 그죠 안에도 수납 공간들이 있고 아 현관에 들었으면 여기 아마 현관 쪽에 이런 창고 창고 겠네요 그 다음 이쪽은 여기 문 열고서는 어, 팬트리 룸 정도 되겠네요 맞죠 큰방 작은 방 하나 둘음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알파 내지는 뭐 팬트리 룸 택입니다 포베이 어, 구조라서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잠깐만 84c 는 84a 도포베이 구조구요 아, 이건 3베이네요. 3베이 스리베이 옆에 구석팅이뭐이 뭐 하나 붙은 거 이건 뭐 <웃음> 그닥 설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조합원이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굉장히 똑똑하시죠? 다 주인이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평형 고르시면 그게 빙고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베이 구조이다 보니 집이 밝을 거고, 맞죠?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구 타입. 오구는요, 이게 포베 구조를 안 빠졌어요. 포베 구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맞바람 안 칩니다. 현관이 여기 있죠. 현관 창고는 이렇게 있는데, 들어오고 나면 이문다아까하게 통풍 빵점입니다. 이런 거는. 옆에 이렇게 뭐, 문이 스가일이문 열어가는 이런 거는 맞바람이 안 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 에어컨 틀어가지고 공기 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3 타입 이거는 구조는 포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이 구조고 맞바람 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A 하고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현관은 요쪽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현관에 창고 있고 그죠 구조가 굉장히 좋네요 보통 지금 이 현관에 있는 이런 창고들이 다른 데는 이게 없습니다 그죠 없고 그 다음 에 이런 수납 공간 다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드레스룸 별도로 다 있고 주방 아일랜드 식탁 다 있고 포베이로 다 빠져있고 구조는 진짜 짱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챙겨보면 될까요 물량 한번 챙겨봐야죠 수레 쪽이 이거는 제가 부동산진 사이트에서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사상구에 이게 연도별로 쭉 향후에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입주 물량을 체크하는 막대 그래프예요 요게 빨간선 있죠 요게 필요수량 입니다 필요수량 인데 이게 998 이게 지금 줄에 입주 물량 맞죠 공급수가 줄에 지금 이게 줄에 롯데캐슬 외에는 없습니다 뭐 없어요 없어 물량이 없어요 지금 2019년 아입니까 그죠 그 분양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지금요 줄에가 그 경쟁률을 그렇게 안 셌죠 근데 입주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동네 안에서 아파트를 찾곤 하시거든요. 맞죠? 만약에 거기 계시는데, 예를 들어 해운대 LCT가 굉장히 집을 잘 지어놨고, 뭐, 너무 멋지다라고 가정을 해요. 내주생할 거는 주례입니다. 일부러 해운대까지 막뭐 들어가야지. 그런 분도 계시죠? 계시는데, 그냥 직장 근처에 그 생활권 근처에 평생주례 근처에 내 생업 그 터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근처에 가장 신축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를 찾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내가 입주하려고 찾을 처음에 필요한 건요 정도 수량인데 이만큼이나 있다 입주 물량이.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늘 모자랍니다 입주 물량이.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괜찮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체크해보니까. 이 물량까지 들여다보기 전에는 아이뭐줄래그 그까지가 누가 진짜 살겠나 그 옆에 가야만 해도 뭐 아파트 뭐입지 훨씬 더 괜찮고 똑같은 뭐 롯데 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입주 물량을 놓고 보면 갈 여지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그거잖아요 내년에 요만큼입니다 사상구에 사상구 통틀어 가지고 이만큼이 20년도 뭐 없네요 그러고 22년도에 지금 아까 요 정도의 물량입니다. 항상 내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내가 팔 당시에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들어가려고 할때내 집을 또 팔고 들어가야 된다. 그거 항상 이런 걸 챙겨 잘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크게 나쁜 그게 아닙니다. 이 주례가 학교는 여기 주감 초등학교를 가더라고요. 주감초등을 가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길 기준으로 요쪽에 줄에 이렇게 로데캐슬이 있으면 학교는 요 위에 쯤에 있더라고요 길을 막 건너서 육교도 건너고 좁은 길 건너서 이렇게 학교를 가던데 그거는 아파트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아마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하겠죠 뭐다 금쪽같은 세 새끼들 학교 가는데 위험하게 가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학부모들이 뭐 어, 등하교 시간에 교통 지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방안을 찾겠죠 그 다음에 이마트가 또좀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사상 쪽으로는 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사상구 전체 사상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어, 도시 계획 안에서 구성을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쪽도 굉장히 향후에는 많이 발전할 그런 지역이고, 어, 그런 그 지역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볼게 항상, 일단 역세권인가. 일단 얘는 역세권이죠. 주례에게 그렇게 안 물죠. 그 다음에 2번, 어, 아파트 도 신축인가. 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니까 신축. 그러니까 세 번째, 어느 정도 대단지인가. 그러니까 너무 천세대에서 확반동갈이 나서 500세대다 이런 건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브랜드라도 근데 천세대급에 준하잖아요 두세대 빠지는 천세대니까 어 그러면 오히려 뭐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그 다음에 브랜드가 뭐 인류 브랜드인가 뭐 롯데하면 부산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인정해 주죠 어 이런 거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에 앞서서 사실은 요 모든 걸다 통틀어서 이거보다더 앞서는 게 입지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동인가 아닌가. 그걸 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활권을 놓고 볼때그 동네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998세대 정도는 그래도 몸값 대접을 받으면서 거래가 될 만한 데라는 그런 뜻인 거죠. 도움이 됩니까? <웃음> 벼락치기로 그냥 한번 훑어봤습니다. 줄에 좋은 내집 마련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은 어, 여기는 너무 크게 막 너무 나쁜 자리야. 이런 동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조합원들이 신청 안한 84c 타입 그옆 라인에 살짝 걸린다. 그거 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포배인데 개만 스리베이 구성 거예요. 어, 그거 외에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현관에 수납장도 잘 짜여가 있고 어, 롯데가 집은 참잘 짓네요. 그죠? 어, 한번 내집 마련으로 어, 좋은 집잘 가져가시길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초롱소장 가끔씩 이렇게 어, 도움되는 정보를 주시네? 이렇게 싶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알림도 해놓으시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